안녕하십니까 맥스 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 같은 것도 저녁에면또 이렇게 제한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을 뭘 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쉬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노후에 내가 쓸수 있는 용돈을 갖다가 벌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한번 어떤 게 좋은 거 하고 몇년 전부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 할때 제가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들한테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 은 엄청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누가 주식을 하다가 망했다. 누가 주식을 하다가 뭐 죽었다. 누가 주식을 하면 큰일 난다. 나는 평생 동안 주식을 안고 살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물어봐도 얘기해봤자 그 사람하고 또 대화도 안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그런 주식 얘기는 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주식을 재밌게 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제가 주식을 배워보자 생각을 했던 게몇년 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막막했죠. 통장은 있었지만 주식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또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며 또 팔을 때는 어떻게 파는 것이며 또한 또 주식을 선정을 할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주식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서로 친한 사람 끼리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손실을 보면 은또 거기에 대한 얘기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개를 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알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그 매달리다시피 해봤습니다. 늙어서 뭐 돈이 있긴 제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연금 조금 나오는 거 하고 그동안 또 돈을 가지고 있던 돈하고 해서 조금만 돈을 가지고 한번 주식을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이렇게 제가 주식할 돈을 좀 마련하고자 생각하니까 당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영상 장비 같은 것을 이렇게 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판매도 하고 또 돈이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할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하니까 주식을 일러준다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편해서 잘안일러주려고는 겁니다. 왜냐하면 늙은이가 가지고 있던 돈을 품이라도나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한 얘기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또 그런 걸다 알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백화점이나 어디 쇼핑몰 큰데 이렇게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갑을 잘 열더라고요. 오만 돈 갖고 시작을 해보니까 차차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나이는 먹어서도 오늘은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제가 주식 이야기 하니까 아 나는 벌써부터 주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 취미생활 중에 주식을 한번 배워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먹지 않고 또내 돈만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스터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나중에 주식만 서로 하시는 분들만 저하고 대화를 해서 또 좋은 정보도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취미생활 중에서 주식을 한번 배워보자는 뜻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